이게맨 로블록스 저기 댕씨 에. 어. 드디어 저녁이 되었군 그러게 말이야 오늘 밤 경찰들 몰래 탈옥 간다 그걸 지금 말하면 안될것 같아 왜지? 질려 아니? <웃음> 다 아, 들려 아, 어. 뭐라 있냐? 경.. 경찰님들이 여기 다 있었구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에 가족사항을 놀이하는데 탈옥법 놀이하기로 했어요 음. 음, 음. 음. 그래서 오케이 형씨가 그러면은 그 도둑놀이 도둑 가고 내가 경찰 할게 자 시작한다 아이고 그래 그래 어 거기 서라 아 잡았다 내가 도둑이니까 아이고 잡혔다 아 이제 저녁인데 어, 형사님들도 아니 경찰님들도 이제 피곤하실 때 주무세요 음그럴까네 바로 안면 마사지? 뭐 <웃음> 죄송합니다 재판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저 재판하시면 <절체포하시면> 돈만 나가실까 아! <웃음> 자백 캐시 얻었다. 야이씨 조심하도록 해. <목소리> 아, 아, 아. 아, 아, 이거 맞나요? 그 어깨를 안마해 주시는 걸. 아 일단 빨리 조용히 하고 자자고. 그래, 잘. 난안 가. 너네 계속 자. 야, 고, 우리 감옥에는 너희밖에 죄수가 없어. 고 자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잠이 오나 아, 알았어 안 볼게 안 볼게 문 닫아 음. 네네어 아, 잠꼬대 이거 아, 잠꼬대 아, 잠꼬대 어이 아, 아. 아, 아. 아, 쥐가 음. 있어 <웃음> 목류병 음 내가 따라와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좋은 곳? 그곳이 어디지? <웃음> 아하! 아, 아, 아. 나는 케빈에, 음. 나는 케빈에, 나는 케빈에. <웃음>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아, 저희 이제 저녁, 아침 먹어야죠. 아침 이제 해가 떴습니다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안녕. <웃음> 먹어야지, 밥 먹어야지. 아, 맛있다. 음, 음 고기 맛있지? 맛있네. 맛있다. 내가 한 거야, 내가 한 거. 어때? 어, 음, 맛이 좋지? 맛이 좋다. 음, 어쩐지. 음, 어쩐지. 음, 어쩐지, 음, 어쩐지. 음, 맛 들을 게 없다더니. 모 열. 너희들 나와서 운동 실시한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운동 운동해야지. 팔리 나오도록 한다. 네 알겠습니다. 운다. 운동할... 둘, 둘. 자, 모두들 나를 쫓아와서 운동장 한 바퀴 돌도록 한다. 실시. 실시. 하나 하면 착하게, 둘 하면 살자. 알겠습니다. 찬아. 네. 자, 하나 하면 살자. 두개 하면 하나 하면 착하게, 두개 하면 살자. 하나, 하나 살자. 둘, 둘 착하게. 살자. 정말 죄수들이라 그런가 머리가 굉장히 나쁘고만 그래 자유운동 시간이다 즐기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으흐흐흐. 슈슈 그기 탱실 네 이거 봐 아니 이게 뭐야 미치겠어 사실 나도 어뭐의르 오? 와 축구공 와 축구공 아니 잠깐만 거기 거기 죄수번호 <웃음> 574넷 주머니가 왜 이렇게 두둑한가? 쏴! 도망가! 쏴! <웃음> 쏘라고! 쏴! 나는 뭘잘못했고만이래 나는 뭘 들고 있는 이걸로! 나쁜 짓은 하지 말도록 해! 잡았다 아? 언제 훔쳤어! 언제! 아니.. 쏘하는 말과 동시에 감전당해버렸어! 나는 <웃음> <웃음> <아니>, 네! <웃음> 내창 앞에서 뭐 하는 건가? <웃음> 아! 아! 이 차가 정말 멋있어 보이길래 한번 탑승해보았습니다! 야이차 아, 저... 좋다! 우와! 우와! 좋고만 그래! 쟤는... <웃음> 아, 차는... 쏴! 이걸로 쏴 <웃음> <웃음> 내가 말했지? 이번 콘텐츠 한 시간 내내 할 거라고 <웃음> 야! 굉장이 동작! 와, 와, 와! 제주도 574. 아, 아, 네. 여기서 보는구만. 아, 정말 반갑습니다. 그 아. 경관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. 아, 그럼 그럼. 아,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. 우와, <웃음> 우와, 정말, <웃음>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. 경찰관님 수고가 많게 하는구만. 제주도 574. 거기서 내 전용기에 건들지 마. 이거 안되겠구만 아, 아, 넘어졌어. 아, 빨리. 이쪽으로 하다. 아! 야, 너, 내가 못 간다 그랬지? 어. 아, 아, 안 돼. 우우.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봐. 안녕하세요. 아 제목 574. 내가 너그 인형교도 시 있을 때부터 기억해놔. 제 제목이 아주 더럽다고 마. <웃음> 뭐하는 겐가어 그 하늘의 날씨를 뭐... 즐겨보려구나. 하늘에 뭐가 있어요? 어? 어? 어, 어 야, 어, 어. 야. 뭐. 야! <웃음> 떨어졌다 녀석. <웃음> <웃음> 야, 뭐해? <웃음> 잘못 눌렀어. 뭐야 어, 핵이! 어? 어. 어? 어? <웃음> 내리면 <웃음> 죽는다! 아이 경찰에 다 있어! 같이 가지! 이놈은 <웃음> <웃음> 우리 조수석에 탔다고! <웃음> 내리면 죽는다! 알았어요 내릴게요 내릴게요! 한번 살려주세요! <웃음> 와 철통박어인데? 이놈은 <웃음> 경찰들이 아무래도 이제 감옥을 포기한 것 같은데? 대행대가 내가, <웃음> 내가 보여! 댕댕아, 뭐해, 거기 싸우지 마. 근데 저거 좀 만만해 보여. 댕댕아, 이거 집어, 에? 집어, 이거. 어디, 어디? 여기, 위에. 오케이, 오케이. 좀만 <웃음> 더 내려줘. 알았어. 어, 어떻게 내려가지? 아. 어. 큐. 계속 가자. 가자. 어, 어. 어. <웃음> 고도를 높여, 높여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이제, 우리만의 아지트로 가자. 저기 화단 어, 보이지? 어, 어, 어, 어, 어, 야, 나 어, 모르고, 나 어, 모르고, 나 어? 모르고 내렸어! 나 뭐, 나 모르고 내려버렸네? 나 지옥을 봤잖아. 이제, 우리 시대가 왔다. 내가 어디야? 난 지금 정... 밖에서, 단국 단서장하고 싸우는 중. 근데 이 양반 총을 진짜 못 쏴! 어딨지? 아! 나이스. 오케이 앞에 앞에 앞에 앞에. 아 나무. 왜... <웃음> <웃음> 진짜? 진짜 하참개 쓰러졌어.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와. 냉대가 나. 냉대가 내가 구하러 갈게. 야, 저, 구해줘 구해줘. <웃음> 와. 야쟤저까지야 야, 나랑 부딪치면 이제 나안 되는데? 야 저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 처음 봐 저런 거 구독 여기 여기 올라타 올라타 어떻게 타? 기차 위로 좀더 기차에 붙어봐 지금 <웃음> 지금 어, 올라탔어 따라와 따라와 음후 드디어 하나 탈수 있겠다 진짜로 빨리빨리 야 빨리. <웃음> 여기여기야 돈채겨 돈채겨 드디어 나쁜 짓들 한번한땅칠수 있겠다. 들어와, 댕댕, 들로와너돈 챙겨야지. 나돈 벌고 있어. 챙겨, 챙겨. 어, 어 뭐야? 챙겼다. 근데 아직 끝이 끝이 아니야. 응? 기지로 가야지. 정사이 된다고. 야 우리 한땅더 하고 가자. 이거 꾸시면 돼, 다이아. 너 뭐해? 들어와. 아니 나 위에... 위에서부터 탈게. 저 오른쪽에 파란색 주얼리. 움직이는 거 보이지? 주얼리, 주얼리. 이 레이저에 맨날 죽어! <웃음> 어? 아, 이거 좀 힘들겠는데, 이번에도? 침착하게, 오케이? 응. 음. 할게 이제 진짜 끝낼게. 응, 응, 응. 아, 아, 아. 아, 씨. 어 경찰들이 멍청하구만. 만나게 터는 중. 오. 저쪽이다. 야. 꼭이다. <웃음> <웃음> 네. 어쨌든 그냥 저희가 그냥 은퇴할게요. <웃음> 경찰들의 승리입니다. <웃음> 와 진짜. <웃음> 포기 포기. 은퇴할게 요 착하게 살겠습니다. 네. 굿.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. 안녕. 뿅. 와요. <목소리> 안녕.